자 계속 진행해봅시다 음, 지금 봤을 때 빵이 계속 모자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밀은 남아두는데 빵이 모자란다 그것은 생산 속도가 더디다는 얘기겠죠 어디보자 이 아이가 놀고 있으니 이 아이에게 일을 시키는 게 어떨까요 자 여기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쪽으로 못 가니까 난리가 난것 같아요 그쵸?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자 최대한 그래요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이거 정리해야지 어,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러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갑자기 석판이 모자는 이유가 뭐지? Y why? 어... YY why, why? 잠깐만요 이거 좀 체크해봅시다 한명더 고용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지? 얘는 반대편부터 볼게요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요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 별일 없겠죠? 자, 다시 업그레이드되기 시작했고, 음, 기본 탓이었던것 같아요. 기본 탓이었던것 같아. 요 어허, 이거 보세요. 이거 왜석판을 이렇게 제공을 안 해주신 겁니까? 이거 맥주하고, 그냥 맥주 옮기는 사람도 좀 조절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미리 남아 도는데. 밀 쌓이고 있죠 이러면 안돼요 자 놀고있나이 너요 자 너를 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내줄게 그래 이렇게 해야되죠 그리고 아무래도 밀이 쌓여있으니까 양조작을 좀만 더 만듭시다 현재로서는 그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칸 띄고 이렇게 지으면 되겠죠 음. 자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 사람 더 고용하고 오케이 좋아요 이러면 금방 맥주가 만들어질 거라 생각되고 여기 그 배송인력 있죠? 수송인력 수송인력을 좀만 더 고용하면 될 거예요 너 놀고 있지? 그래 자네가 이거를 여기서 가져와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별일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기 계속 쌓이고 있잖아요 이거 어그 인구수를 좀 조절해야 될것 같은데 자 한번 더 보낼게요 안되겠구만 이거 자 니가 여기다 보내고 너도 아 이거 여기 다쳤죠 자 그러면 음. 인부들 좀더 고용합시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 니가 여기로 보내려 오케이. 이러면 이될것 같아요. 금방 만들어질 거예요. 개뿌인것 같은데 설마 여기서 못 가져오는구나 에라이 아자 다시 만듭시다. 여기까지는 커버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어 길을 만들고 이렇게 하겠죠? 그럼 빨리 줄어들 거예요. 됐죠? 자 이러면 여기 그릇이 비워지겠지? 전 그럴 거라 생각이 돼요. 좋아요. 여기 또 쌓여있잖아. 이거 누구야? 담당자. 어허... 이 담당자 어디갔습니까 이거 내가 세명이나 고용했을텐데 또 쌓이잖니 어이 사람 어디갔죠? 안되겠다 자 다시한번 네가 이거를 여기다 옮겨놔 가져가자 좀 왜 가져가는 사람이 없을까요? 이것 좀 모니터링 좀 해봅시다. 이 아이를 가져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놀자리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 이해가 안 되죠? 야, 여기 또 쌓여있잖니. 다시 한번 체크해 봅시다. 아니 연결이 안돼 있잖아. 에라이 자길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연결하면 이동할 거예요. 자 가져갔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래 이제 됐다. 아 깜짝이야. 중간에 길이 누락이 됐었어요. 그러면 이제 채워지겠죠. 채워지면 배 문제 없을 거고 그래도 빵이 여전히 모자르네 빵공장을 좀 늘릴까요? 그래도 될것 같고 빵공장 좀 늘립시다 자, 베이커리 하나만 더 짓고 한명 더 고용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뭐하기로 했죠? 이제 수출 대상들을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목걸이를 상당히 비싸게 팔수 있기 때문에 어디 갔어? 아이고, 이번엔 이게 부족하네.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기겠는데? 딱, 확인해 봅시다. 분명히 이거 팔수 있어요. 그래, 이렇게 하고, 여기는. 그래, 여기가 비싸게 파는 거예요 아, 이러면... 음... 선택의 여지가 없네. 자, 그래프를 보고 판단합시다. 지금 미리 마이너스 13이었죠. 마이너스 13이고, 여기 밀도... 이거 보리... 이거 밀이죠? 다 마이너스니까 하나씩 하나씩 짓고 이거를 팔아야 돼. 자 이거밖에 답이 없는 것 같고 자 한번 해봅시다. 일단 우선은 볼리 먼저 볼리 먼저 칠게요 이거 맥주 남는 건 나중에 팔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자 농장 여기 여기다 짓고 웨하우스 하나 지어야죠. 세칸 띄고 여기다 짓고 그 다음에 연결하고 뭐 이런거는 기본적으로 다 똑같죠. 자 이렇게 묶으려고 뭐 했는데 지금 물이 없어요. 좋아요. 물을 연결합시다. 찾아봐야 돼. 난 여기다 지을 수 있고 여기는 안 돼요. 이쪽도 안 되고 이쪽은 되나요? 안 되죠. 여기는 된것 같고 자 길을 연결할게요 호이음 됐고 야 이쪽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퍼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여기도 제공 가능하고 자 이렇게 연결하고 더 이상 물 뽑을 수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한번 더 찾아 봅시다 그래 여기 되네 음 됐어요. 자 그래서 물이 생겼죠. 일단 사람 고용하고 밀 밀을 재배할게요. 자 이렇게 놓고 이 밀나는 데 있죠. 얘 이제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밀 가격이 너무 싸요. 자한번 봤는데 자밀 판매 가격이 24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거는 버려야 돼요 버리는게 맞고 자 우리는 이 목걸이에 집중을 해야 된다 아니면 여기 낫는 잠깐 이게 뭐였더라? 미리니? 어 미리인거 같죠 미리지? 아 일단 이거 재배하고 나서 봅시다 기억이 안나 아 그래 미리죠자 여기 또 인부가 역할에 다 있으니까 하나 더 만들고 자 여기다 짓고 아니야 그거 말고 자 이거를 자 니가 이거를 여기로 어 이렇게 하고 너도 마찬가지야. 니가 이거를 여기다 보내던가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 나가요, 세팅해야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이게 마지막 농장이겠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한 개야. 이 아이는 이렇게 지을게요. 여기 지나갈 자리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전에 지금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그것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음, 고민이네요. 여기 되지 않나? 안 돼요. 이제는 한계인 것 같아. 여기는, 어, 물, 물을 끌어올 수 없고. 한계죠. 자 여기 이쪽에서 물을 끌어옵시다. 호이 됐고 진짜 한 개요 이제. 한개한 개, 한 개. 여기 안 되고. 음안 되고. 잠깐만 이쪽에 되지 않나? 아두 군데 되죠. 행복합니다. 호잇 아, 이렇게 하고 자 마지막으로 힘을 쥐어짜서 물을 끌고 올게요. 아마 자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이죠 자 웨어하우스 얘는 바로 스탑 이쪽에다 밀을 쌓으면 될거에요 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길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도 되죠 그리고 자 지읍시다. 얘 때문에 땅 확보는 안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을거예요. 52. 52면 나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고 물이 더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해봅시다. 음 응, 됐어. 아이 정도면 만족해요. 만족. 자 이제 이게 한개입니다한개예요 멋지네요. 그쵸? 33에 팔수 있잖아요. 그쵸? 남는 게 몇이지? 19개 정도 남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12개를 팔아도 될것 같아요. 12개 정도 팔고 하는 것도 좀 수렴을 올릴게요. 음 이렇게 해놓고 자그 다음 해야될거 이거 필요없죠 자 이것도 옮겨놔야 되고 얘가 이쪽에 저장된걸 이쪽으로 옮겨야돼요 한번 해봅시다 이제부터는 구리 구리있죠 구리를 미친듯이 수입을 할거예요 현저속 방법이 없어 자, 돈을 쓸 때가 왔어요. 자, 이해하겠죠? 한 60개 정도 수입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 그래, 이렇게 수입을 합시다. 그런 다음에 여기 사람 투입하고 쌓일 때까지 쌓일 때까지 어, 이렇게 작업을 해야 돼요. 자 너도 하나 더 짓고 작업 더 하고 호잇 이제부터는 돈이 점점 줄어드는 시간에 다가올 겁니다 뭐가오는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 어떻게든 되겠죠 아 근데 얘들 진짜 너무 했어요 요구치가 너무 높죠 자 지금 돈이 남아도니까 남아, 있, 남아 도니까 중간에 이렇게 좀 건설을 해줄게요 13까지는 금방 되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어이? 그쵸 20까지 금방 됐죠? 이러면 됐어 자 이러면 됐어 그러면 나머지 업계도 시킨데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아니 문제는 이렇게 수입을 한다 는데 여기가 여기가 어음줄워 생각을 안하네요. 그쵸? 큰일났네 어찌하면 좋을까? 이제 마이너스인데 13개 정도 남잖아 그 13개를 팔자 여기다가 이거를 한 12개만 보관을 보 할게요 자 이거 받는 걸로 바꾸고 받는 걸로 바꾸고 이거 없애고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한명또 고용해서 역으로 수출하는 걸 구합시다 지금 돈이 필요해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놓고 목걸이 합시다 아 이거 너무 싸 비싼데 어디갔어 어? 얘죠? 그래 이거 아 겨우 됐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무역을 시작합시다 이걸로 돈을 봅시다한 12개? 12개 정도 팔게요 그럼 500골씩 쌓이는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 부족한게 없는지 또체크해야돼요 한개 남아 크 그래요 하.. 이제부터 또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음. 지금 보면 저 이파리가 좀 남잖아요 이파리를 조금만 더 팔아볼게요 아마 이쪽에 이렇게 설정하고 이파리를 한 4개 정도 보관을 시킬게요. 그리고 이게 받는 입장이 되고 무역을 시킬게요. 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좀 쥐어짜야 돼요. 자 쥐어짜고 이파리 남대를 찾아가지고 가져올게요. 가져올 수 있죠. 니가 여기다. 그러고 나서 자 이거를 가격을 좀 올릴게요 아니 수량을 올릴게요 이렇게 하면 되죠 오케이 왜왜왜 왜, 왜, 이거 왜 그래 아길 새로 생겼다고? 오케이 자 느낌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없죠? 자 수치 체크합시다 마이너스 없죠 마이너스 없어 좋아 이 상태에서 우리는 할 일을 하면 된다 는 마이너스 석판이 뭐가 문제인거죠? 이렇게 쌓였는데 어 그러면 한명을 더 고용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 건물을 하나만 더 고용합시다 자어드미니스테레이션이죠이 아이를 여기다 만들게요 자 이거 없애고 이쪽에다 지시다 이쪽에다가 이 말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커버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 짓고자 얘가 이쪽부터 돌게 얘는 이쪽이 지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거 보니까 여기가 제공 못 받아서 그런 것 같아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역으로 갈게요 끝자 보세요 쭉쭉쭉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 진짜 얘기한대로 석판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자 니가 석판을 여기로 옮기면 되고 태블릿 워크샵을 조금만 더 구입을 합시다 이 아이죠 음 이렇게 해놓고 3더 구하고 체크할게요 또 진흙이 마이너스 5죠 어 음.. 그래요 버지치호 자더 아, 짚고 3더 뽑지 뭐 네, 이렇게 하고 더읍시다 태블릿 워크샵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또 수량 체크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인구수는 15% 남았고 더할수 있어요 어 이거 말고 태블릿 워크샵 자 이렇게 지정하고 그리고 진흙이 모자르니까 진흙을 더 만들어주는게 맞아요 호잇. 여기까지 이렇게 확장시켜 놓고 혹시나 일꾼 빠졌지 확인하고 아 이러면 마이너스 없죠 오케이 아 이렇게 유지를 합시다 이제 나는 한 일, 할 일을 다한것 같아 그러고 난 후에 석판이 만약에 남아 돌면 석판도 팔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가격이 나지 않네요 이거 남아도는 거 이것도 하나 볼게요 11개씩 남죠? 오케이 그러면 팔게요 자 여기에 있는 상인을 하나 골라서 자 일단 이쪽에다가 얘도 좀 받아야겠죠? 한 8개만 팔게요 일단 그래놓고 여기 있는 이 아이 있죠? 자, 니가 이거를 여기다가 어, 카다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자, 무역창을 열고 8개 정도 팔게요 이렇게 합시다 행복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닌 게 뭐냐면 이 앞으로 수입할 게두가에두 두 개가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를 또 추, 추가로 수입을 해야 돼요. 가격이 싼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고민해 봅시다. 그 작업장은 이쪽에서 만들던가 그렇게 할게요. 아니면, 자, 일단 뭐, 웨하우스 하나 만들고, 그럼 이브 딱, 이쪽으로 보내는 거 아니야. 자 그전에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이 뿔은 40개가 필요하고 40개가 필요하고 그러면 내가 40개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음... 머리 아프죠? 아 어찌하면 좋을까요? 자 외하우스 하나 더 짓고 이것도 옮길 사람이 필요해요 자, 이쪽에다 작업장을 구성할게요 이렇게 하나 그리고 종이 만든 애들 상아 가지고 뭔가 기념품을 만든 애들 있죠 이 아이를 하나 일단 세개짓고 외하우스 하나 짓고자 이런 식으로 작업장 만들고 그리고 여기 길 연결하고 그리고 이거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래요. 이렇게 놓고, 수입을 합시다. 하. 여기다가도, 내 생각에는 포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포트 만들 수 있어요? 젠장. 못 만들, 못 만들죠? 어, 음. 아 머리 아프네 흐흠 좀 고민합시다 거리가 안닿요 머리 아프죠? 그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없지는 않은데 음. 아, 일단 인프라 먼저 갖춥시다 지금 좀 머리가 아프긴 한데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라이벌이 있죠. 라이벌이 라이브리... 아, 잠깐 왜 이렇게 커? 이거 와우, <웃음> 라이벌이는 참가이 크네요. 이거 하나 가지고 될라나? 여기다 만들 수도 없고, 이쪽 라인에다 만들던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쵸? 생산량을 봐야 되는데, 어, 이거를 그러면 이쪽에다 지을게요. 자 여기다가 이거 좀 회전시켜서 어 여기가 아니죠 이쪽 라인이죠 자 여기서 아이자 예, 예. 여기서부터 건설을 해볼게요 일단 3칸 띄고 하나 잘못지었죠와 이거 진짜 난이도가 높은데 자 라이벌리 한세개 정도만 만들어 볼게요 일단. 아 우선은 길 먼저 세팅합시다. 지금 헷갈리잖아요 우리. 자 이쪽으로 갈수 있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 확인했고 그다음에 이쪽에다 웨어스 하나 만들고 그리고 여기 있죠. 라이브를 만듭시다. 이렇게. 하나 둘셋 만들고 길을 연결하고요 그리고 이쪽 끝자락에다가 웨어하우스를 하나 더 만들게요 뭐 이유는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설정을 합시다 어 여기가 어 뭐였지? 어 기억이 안 나네요 잠깐만 어? 잠깐만 어? 뭔가 이상한데? 아 이게 맞나? 여기 종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 아 이거는 자 이거 없애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자 라이브러리를 여기다 만들어야 될것 같아. 요 여기다 만들고 이쪽 뒤에다가 웨어하우스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테스트 해봐야 돼요. 자 웨어하우스 하나 만들고 스탑 다 필요 없어. 그리고 이것만 받아오는 입장으로 바꿉시다. 이렇게 놓고 동일 수입해왔고 필요없고 자 넥키피어 나는거 또 위치 재설정하고 어 이렇게 하고 하.. 수입을 합시다 이 아이를 수입을 할게요 일단 일단 36개를 수입할게요 어 너무 비싸죠 20개? 어 너무 비싸죠? 잠깐만 이러면 우리 무역 수출해야 될게좀 많이 필요한데 그쵸? 아 이건 좀 고민해봅시다 자, 일단 이거 채워놨고 자 니가 이거를 여기다 갖다놔 자 이렇게 해놓고 일단 기다려볼게요 너 받치지 마라? 가지고 있어야 돼? 그 가, 어, 가지고 있죠? 자 이러면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더 무역을 좀더 열심히 해야 될것같아자 목걸이 한개 여유가 있는데 목걸이를 더 만들어서 팔아야 될것같아 지금 현지서그거밖에 답이 없어 상아까지 구하려면 그렇게 해야되죠 얘들은 일단 잘 일하고 있는 것 같고 수입량을 좀 늘려야겠죠? 이건 좀 줄이고 일단 20개까지만 하고 이 남는 돈으로 자이 아이를 수입할게요 더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제 인구수가 약간 애매모한데 한명만 더더 만들게요. 자 이거를 변환시킨 작업을 합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3개라고? 어 그래 그래 그러면 좀만 더 팝시다. 16개를 바꾸고 여기도 할때 16개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하면 돈이 생기죠 오케이 그리고 지금 광석이 3개 모자라니까 3개 더 수입하면 돼요 하나 둘셋끝 네, 이렇게 하고 아 돈이 벌리죠 오케이 자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뭐냐 그 아이를 구해야된다 상하 상하도 40개가 필요하죠 지금 여기밖에 못 구하나요? 어 여기가 더싼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구해야되고 근데 마이너스는 되지진 않게 일단 이 정도까지만 구하고 어 여기 있죠 이거를 좀 나눠서 수입을 할게요 16개씩 수입을 합시다. 일단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도 16개씩 수입을 할게요.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그래서 여기 사람 어디갔어? 한명 더 고용을 할게요. 여기 다찾죠 아니다. 여기 있구나. 자, 네가 여기 있는 걸 여기다 옮겨놔. 이게다 아, 나가요죠. 여기가 바다 요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를 해제시킨 다음에 이걸로 바꾸고, 이게 나가요가 돼야겠죠. 자, 웨하우 하나만 더 짓고, 마켓 하나 더 짓고, 준비해야 될게좀 많죠. 그런 다음에 얘가 노테이션을 미리 돌독 세팅을 하고, 이거죠. 자, 여기서부터 둡시다. 너 나와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됐니? 몇명 제공 못 받은 것 같은데 아 됐, 네요 좋아요.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돼 있었죠? 음, 됐고 이제 얘가 슬슬 돌아들이, 돌아다닐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시작을 합시다 아 어떻게든 되겠지 자 일단 돌리겠습니다 자, 노트를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 여기 자 어, 이거 한 바퀴 돌리고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쪽에 자리가 남아 돌 테니까 상하도 가져올 거예요 그쵸? 작업하고 여기 있는 거를 잠깐만 에헤이 이거 누구야 바다요로 바꾸고 이 사이에다가 그걸 만들어야겠죠 중개상인 이 아이를 만들게요 빠르게 옮길 수 있게 여기다 짓을게요 여기다 짓고 이렇게 연결하겠죠 이렇게 연결하고 그럼 아니, 아니야 아니야 니가 이거를 여기다 갖다 놔 오케이? 오케이 야 발전하나요? 그래요 럭셔리 빌라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좀만 힘내고 일곱 개까지는 됐고 점점 올라갈 거예요 아 프레스티지 300까지 올라가고 있고 좀만 버티면 되고 아니야 그러지마 우리 해야될 일이 많단 말이야 자 21개까지 됐고 좀만 더 버티면 될것 같은데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 이거? 아 돈이 부족하죠 아그러면한 어, 개씩 한 개씩 올립시다 뭐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자 빨리 가져오시고 다들 발전시킨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쵸? 잠깐만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할게요. 이거를 없애고 여기다 웨하우스 짓고 그러면 얘 웨하우스 영향 받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길을 바꾸는 거예요. 되죠? 됩니다. 될 거요. 자, 느낌표 낫는 애들 있으면 다시 체크해주고. 아, 아야 이게 뭐요, 이거? 아. 어. 이래 되는 게 맞는 건가? 뭐 팔겠지 알아서. 일단 이쪽 있죠. 이거 다 게이지빵을 만들게요.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온 것들만 좀 팔입시다. 필요 없는 거는 없애고 자 이거 개수 줄일게요. 빵개로 언젠간 팔리겠지. 그리고 여기는 진흙은 필요 없으니까 아이 이거 써야되는데 자누구좀 나서봐 자. 누가 나서서 이것 좀 옮겨봐 땀있니다 다 채워졌죠 일단 중개상을 이용해서 정리를 할게요 자 여기다가 하나 짓고 여기다 짓는 게 나을 것 같다 아니면 여기다 지워도 되고 자이 아이가 아 진흙이 비, 비어있는 데가 없네 그 이렇게 합시다 여기 있는 생선을 이쪽으로 옮기세요 그렇고 생선을 나가는 걸로 바꿉시다 네 옮겨놨죠? 됐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이거 여기다가 자, 얘는 보관하지 않고 이거 딴 데로 보내도록 할게요 언젠간 팔리겠지? 언젠간 팔릴 거고 난 이제 여기하고 이거를 이쪽에다 수입을 시킬게요. 이것도 수량 맞춥시다. 한 20개씩 맞출게요. 에헤이 아 이거 누가 좀 가져가봐 이거 아니면 석판을 좀더 만들어서 팔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석판을 좀더 많이 팔게요. 그래야 될것 같아. 좀더 많이 사용합시다. 이제 진흙이 마이너스 14니까 도만간 줄어들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좀 옮기자. 여기 있는 사람이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한명더 고용해서 이 종이를 여기서, 여기로 옮길게요. 이게 맞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나가요 세팅을 해야 되죠? 됐어. 알아서 가져갈 겁니다. 이건 또뭐 문제야? 어, 제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얘가 왜 이렇게 메시지를 뽑는 걸까요? 너? 왜? 맞잖아. 이 아이가 맞는데 왜 이럴까요? 아 그래요 실수했죠 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이게 20개가 돼야 되죠 어,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깜짝이야 자 그리고 이것 좀만 더 팔게요 20개 여유가 있을 것 같아 6개 남죠? 오케이 그래서 이쪽에 한 개를 20개로 바꾸면 되겠죠. 자, 돈 벌자, 우리. 이렇게 놓고. 럭셔리 빌라가 좀더 빠르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재료가 모자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마무리를 찍겠습니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